살모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가봅시다. 잠깐 채팅창을 좀못 보더라도 형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맵은 가릴게요. 미안해요. 가끔 방풀한일도 있어서 이거 태그 보고 클럽 태그. 아 얘, 얘는 아 얘는 한 마리 먹었네 테이드. 미 먹으라고 W 쓰러올 거예요. 하긴 돌아가 는거별 키네？아 미녀 이래 갱오씨막 생거 보소 모션 만 취하 는거예요맞드박은척안 죽나？안 죽 겠다. 선드가 모자라네. 평 W를 찍었어야 되는데. 라인이 좀 구리긴 한데 참고 갔다 오죠. 어쩔 수 없어. 킨드가 라인을 봐주는 바람에 붙일 수 있는 라인이 안 됐어요. 대나? 오 대나 가야 되는데. 와, 근데 떼긴 떼다 드이곤이 아래서 올라가. 이거 감이 안 잡히는데 핀드가 와인 대충 밀고. 아, 이거 핀드어딘지 모르니까 필요 없어서 못 나가거든요. 2년은 서로 똑같아. 다만 이제 키아미 타이밍이 좀 상대가 좀더 빠를 수도 있겠네데 데이드. 자, 막그오면은 휴가비 잡을 수 있어. 튀어야 돼요. 퀸 너무 죽어요. 미니언 먹을때 살짝 간절할까요? 대포는 놓칠 수 없으니까 추가 좀 아깝긴 해도 하나 다 하나 다 하나 다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바라만 보라고. 어? 미니언 먹으려고 하냐고? 어? 어어? 자꾸 미니언 먹으려고 한다. 아 근데 퀸들 성장이 너무 무난하다. 칼로는 힘을 못 쓰, 아백사이는 힘을 못 쓰고. 현재 성장이 너무 무난해. 많이. 방금 한 발짝 더 나왔으면 분강이었는데 최각이었는데 아, 멋지다. 6렙 딱 되기 전에 미니언 녹으면서 6렙 될까봐 일부러 킹들부터 봤는데 <웃음> 잘한 것 같아 아아... 아돈 터졌어 아니, 진짜 렉사이가 너무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커요 저기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질 텐데 휴식 떠가지고 이쪽 잠깐 살펴아 잠깐만 제발 이득 봐줘야 되는데 제발 진짜 렉사이가 아무것도 못한다 진짜 렉사이가 너무 아무것도 못해 게임에서 네, 돈 됐죠. 얘 노플이야, 얘노플이아 하면은, 쫓아갈 때도 의미가 있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거든.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 좋은 것보다 이런 거 체크하는 게더 좋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거지, 약간. <목소리> 어떻게 막지, 이거, 떨어지면 뒤에 킨드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서. 잭스가 왔네. 아, 이거 근데 버티기만 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조합이긴 한데, 진짜 버틸 수가 있을까? 저 브레이븐을? 아, 저 세상, 제가 진짜 저 세상이 될것 같은데, 브레이븐이. 펌 차이 좀 있죠? 144Hz와 144프레임이 넘어야 게임을 하기 펄할 거예요. 그게 있어요. 아, 이거 아, 공도 못하고 죽어버렸어. 가아나 네, 진짜 아, 오딜 이성 드레이븐인데 저거 최소 레오 너무 잘들어한다안 난데? 제발 이겨주라 이겨줄 수 있나? 나이스 데려가긴 했어 아, 도대체 왜 거는거지? 근데 우리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왜거는지잘 모르겠어 탈론 진짜 노쓸모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든 한 번만 싹 뒤집으면 되는데 요한 한 번만 한 번만 뒤집으면 절대 안져요 조합상 던지는 수준이 아닌 이상 던지는 플레이급이 아닌 이상 절대 안져요 한타상 이론적으로 말이죠 저는 티아멘스를 그대로 두고 더 들어가지 말고 그냥 올립시다 이거 가행까지 글클 간 다음에 가행까지 올릴게요 왜냐면 은초시기를 빠른 타이밍에서 챙겨왔기 때문에 또 상대 오래이기도 하고 성장 시간이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마침 영웅도 바다용에 바람용이라서 상대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하거든요 안되고 싶긴 하네 아웃나봐 이거 뭐야 왜? 아 뭐야 진짜 안가? 이런 거? 얘네도 약간 답답함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맞지? 내가 느끼긴 그래. 가갑은 별론가요 괜찮아요, 가갑도? 난두인도 괜찮고, 나 가갑도 괜찮아요. 아쉬운데? 좀썩으면 들어 볼까 이거? 아, 발거 말투야. 타 너무 친절하는거 아닌가? 시간 끌릴 게 아닌데 아니 잡았다 해보실 해볼래? 오클리 <목소리> 이제 걸게 나밖에 없는데 제가 진짜 잘 써야 돼요 붕을 시간 흐르면 흘수록 우리가 이겨요 질 수가 없어 조합다 탈론이 아무것도 못하고 드레이븐도 아무것도 못하서 이건 뒤로 쫓아야 돼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나 포션인 줄 알았어 아 잘못 헷갈렸다 이거 좀 큰데 6배용 그냥 갖다 버렸는데. 와, 시장은 사대우기네. 와, 코드라. 코드라. 은드라 코드라. 코드라. 코드라. 코드라. 코드드라크드라크드라 코드라. 요드라 오자다리. 버스 코스 뭘로 드서코드드라코 좋아요. 왜 그래 이게 한타가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오빠 섹스 아 버틴 보람있지 이렇게 되면 좋아요 좋습니다 거의 다왔어요되게 되네 한대 안대 어물지 펴졌죠 이거 이것죠 이거 이건 질 수가 없죠 이거는 던졌죠 우리 블라디테리치롱 겐도테리치롱 <웃음> <견도> <웃음> 제대로 낚였지롱. <안 아꼈치롱. 웃음> <웃음> 그런데 소파 때문에 너무 아픈데? 일단 전 뺄게요 그 네. 어 이거 는 교대 딸이 고 이걸 왜? 저는 일단 외면 모르는 사람들이야요 살아나오겠지 그렇 이거 실천. 음, 나이 두 좋아요. 아, 진짜 아까 붕으로 비빈 게 너무 컸다. 340점 예상해 봅니다 340점 아.. 아 근데 피말렸다 이런 게임 이기는게 또 개꿀잼이지